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 금요일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위클리옵션 어, 전문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에 대한 기초교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에, 새로운 위클리옵션이 요번에 만기주라서, 만기이라서 월물 옵션이 위클리 옵션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호가 잔량이 지금 6,800개로 그죠? 늘어났습니다. 매수 호가가 쌓이는데, 어제의 고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어제 고가가 390.05였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오늘, 정기장으로 클릭해 볼까요? 자,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성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겁나는 파생에서 그것도 옵션으로 수익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과연 더 상승할지, 더 하락할지,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죠.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니 모의거 렌징 시스템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실전 매매하시게 되면 깡통 한 100번 차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뭘로 할까요? 음 자, 호가잘량이 급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포수로 한번 해볼까요? 포, 380짜리? 한번 매수를 해보죠. 지금 급하게, 그죠?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 5200개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7000개에서 52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올렸던 세력이 또, 패드위치는 그런 구간에 왔죠. 370만원 넣지 샀죠. 0.84에 처분하도록 하죠. 자, 과연 수익이 날건지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키고 콜 옵션과 풋 옵션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봉이 지금 매도 신호 떴죠 또. 네. m a c d 인데 MCD가 좀잘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변곡점에서 일정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5,100개, 5,000개, 5,10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는 0 6 6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상태고 아침에는 1.06까지 하던 거 지금 0.76입니다 급하게 지금 하락하죠 4800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호가 잔량이 대단히 실로도가 높아요 한두 번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 돈을 뺏어갑니다. 외국인들은. 절대 우리에게 돈을 버텨주지 않아요. 등락을 시키면서 유혹을 하죠. 그죠? 자, 오늘은 0.5 정도만 하죠. 0.79. 크게 지금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콜 옵션, 푸드 옵션, 지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몰릴 생각도 없다. 이 말이죠. 일단은 여기서 올려온 세력이 또 매도세로 가담을 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눌림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5,100개로 지금 줄었잖아요. 7,200개에서. 이게 막 꾸준하게, 뭐, 뭐, 매수를 하다가, 예. 매도를 하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 이, 보세요. 그죠? 어제의 고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4,500개. 자, 어, 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20개 약3 8 0만원씩 샀다가, 자, 15만원씩 났습니다. 자, 20만원씩 났고, 이게 체결되면, 예, 박수 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매매매를 활용하고, 변곡점 매매를 도입했어. 어,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푸시인데, 또 콜로 또갈 수도 있으니까 콜도 준비하고, 콜 392? 너무 세고, 그죠? 395. 이보다 높은 가격대 준비해가지고, 바로 올라치면 또 콜로 바로 가러 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아, 푸시인데, 콜도 갈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 방향도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효과 잔량이 급격하게, 그죠? 상승을 한다. 그럼 콜로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자, 4,700개, 4,800개, 이렇게. 수익 내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딱 내가 들어가면 가격도 잘안 움직이고 내가 빠져나오면 또 가격이 붕붕 날아오고 그러죠. 자, 전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매매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딱 들어가면 잘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수익을 잘안 줘요. 그러다가 내가 딱 빠져나오면 뭐가 급등한단 말이죠. 예. 그런 걸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다시 예. 상승적으로 지금 또 가고 있죠. 그죠? 음. 일단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흔드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죠? 이차 매수까지 한번 가명을 한번 해보죠. 자, 5,900개인데. 8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추가 상승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락으로 가겠습니까? 음, 굉장히 어려운 국민이죠. 자 9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음, 자 5,900개 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로 가려면 선물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방금 연기금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183억. 금융투자도 계속 2,400억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2,600억. 이걸 계속 끌고 매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냐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자, 5,900개 호가 잔량이 매수 호가가 지금 쌓여가 있는데, 자, 6,100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수는 540억 들어왔구요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6500개 스물 쪽으로 가나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줬습니다. 자, 평균가격은 0.7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천 칠백 개로 줄어들었어요. 자, 하방으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0만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37만 5천원 수익 나고 자타섯틱 목표로 어, 조금 많이 들어갔죠 음. 자 5천 0백개 5,500개 자 5,100개 입니다. 자, 끝에다가 체결를 안되는 데다가 좀 클릭을 해 놓고 5,200개 조금 투자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고 5,100개, 예, 4,900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4,900개, 5,000개로 줄어들고 있죠 속에서 예,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예 한참 예, 왔다 갔다 하죠 자 4800개 4700개 예, 줄었습니다 자 매수 효과가 줄어들고 있죠 55만원씩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예. 예,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되겠죠. 도전과 모험이 이 옵션은 깡통을 각오하고 어, 진입하는 투자입니다. 예, 깡통이 감소하고 들어가는 거죠. 감소하고 깡통 되는거 무시무시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폭락을 시키더니 오늘은 또 아침에 폭등시켜 놓다가또 박살을 낼지 안 그러면 계속 또 행보를 할지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죠? 콜옵션 8억 매도 푸드옵션 24억 매도 자, 하방으로 갈 것이냐? 그럼 다시 또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자, 10시 3분, 10시 4분이 되었습니다.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600개, 4,500개. 자, 0.77에 체결되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일장이니까 조심하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4,600개로 줄어들었죠 4,500개 좋습니다 4,300개 네. 자, 한틱 차로 지금, 음, 0.76까지 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아깝습니다. 5,400개로 또 늘어났습니다. 5,500개 다시 또 살아나나요? 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2 0 0개 상승적으로 가는 모양인데요. 상승적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죠? 자, 6,500개 늘어나고 있죠. 자, 이 기로에서 진짜 6,300개 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른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연기금도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언제 올릴지를 알 수가 없죠. 자, 6600개 늘어났습니다. 아까 중에 딱한 택처로 체결이 안 되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이번, 상승파동 한번 수익내도록 해보죠 자6 8 0 0개 예. 전가고점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전 고점이 390.75 80을 찌르면 80을 찍으면 예, 올라가겠죠 음. 쉽습니다. 조금 내려오네요. 6,400개. 1,300개, 1,400개, 돌파합니까? 1,600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육백 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 장인데 네. 행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이렇게 힘이 약합니다 들어 들었어요. 음. 다 6,400개. 아, 이제 올라가나요? 예, 네, 6,800개. 갑자기 매수세력이 들어왔습니다. 6,800개. 음80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80 75 까지 찍었죠 지금 75 까지 다75 까지 찍었어요 80을 찍어야 아, 돌파 하겠습니다 아, 돌파 하겠죠 아. 못하나요?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2,846억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900개. 예, 80. 찍었습니다. 일단. 예, 찍었죠. 아하. 자, 6,600개. 6,800개. 6,700개. 오케이. 예. 네, 80 다시 찍었습니다. 아, 치열합니다. 이 고지가 6,900개. 6,900개, 7,000개. 예, 또, 80또 찍었죠. 음, 7,000개입니다. 오늘 고자는 390.95. 올라가려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에... 에이... 시간은 1시 16분이 되겠습니다. 야...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 9 0 0개 7,000개... 80을 완전히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 잡아먹겠습니다. 그죠, 계속 80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7000개. 6,900개. 야, 오늘 정말 좋은 공복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과연 돌파할 거냐, 이거죠? 자, 80을 다 잡아먹어야 상승하겠는데. 7,100개. 좋습니다. 7,000개. 아. 계속 이거 도전을 하면은 뚫, 뚫어요. 뚫습니다. 네, 80 완전히 잡아먹었어요. 80. 80을 완전히 잡아먹었어요. 음, 자, 7200개. 음, 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1.4일 어? 우리가 그걸 안 했네? 우리 아까 청산이 67만원 그죠? 손실받죠? 어, 이독받고 1.37 80개야 1.47에다가 넣어놓죠? 17. 자 100만원 수익 나가 있는 상태고 자, 801 7000개에서 계속 80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돌파하겠습니다. 그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완전 쳐봤어요. 예, 좋습니다. 90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날라가죠 이제 예, 완전히 날라죽 갔습니다. 돌파가 다 됐어요 지금, 그죠? 자, 1.4 예, 7 됐습니다. 네, 아까 60만 원 손실 난거다 회복하고 어, 132만 원으로 수익났습니다. 수수료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옵션에 대한 기초교육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이렇게 났죠 네, 호가 잔량은 7900개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